안녕하세요, 싱쿡입니다. 오늘은 아주 시원한 디저트,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. 평범한 아이스크림보다 이제 특별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떤 아이스크림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쫀득쫀득한 터키 아이스크림 있잖아요. 이태원이나 아니면 시내 같은데 이제 아저씨가 막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줄듯말듯 장난치는 그 쫀득쫀득한 터키 아이스크림. 볼 집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야매로 정식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야매로 간단하게 쫀득쫀득한 터키 아이스크림 만들어보겠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건 종이컵 계량대로 할게요 코코아 파우더, 감자 전분, 생크림 2컵, 우유 1컵, 설탕 5분의 2컵, 초콜릿 200g 먼저 초콜릿을 제외하고 계량한 재료를 모두 볼에 넣어주세요 그다음 가루를 잘 풀어야 돼요. 분기를잘 묻히지. 오케 냄비에 체한번 걸러서 넣을게요. 저는 처음부터 섞고 나서 이제 체에 걸러줬어요. 그리고 약불에서 끓여줄게요 따뜻하게 데워지면 이제 초콜릿을 넣고요 잘 섞어가면서 녹여주세요 꼭 약불에서 해주세요 쿠키 아이스크림은 투기의 그 쫀득함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분을 넣는 건데 원래는 그냥 이런 감자 전분 이런 걸 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야매니까 뭐 비슷하게나마 만들어보려고 저는 전분으로 대처했습니다 이게 끓기 시작하면은 어 흡사 느낌이 생초콜릿 만드는 것처럼 약간 걸쭉해지거든요 이제 틀에 옮겨주고요 얘네들이 이제 한김 식은 뒤에 냉동실에 넣을게요 냉동실에서는 하루정도 그냥 충분히 얼려주시면 돼요 네 이제 다 얼려왔는데요 짠짠 짠. <웃음> 이게 질감이 어느정도냐면은 아주 쫀득쫀득합니다 요런 질감인데 쫀득쫀득합니다 엄청 진한 초코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릇까지 이렇게 들리는 정도 이게 찐득찐득해서 이 아이스크림 스쿱 움직이는 것도 잘안 움직일 정도예요 그래서 터키 아이스크림을 스쿱으로 안 푸나봐요 엄청 진해 보이죠 저는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막대에 놓고 손을 딱 띄면은 이거 이거 이거 장난치는 거 아이스크림 보면 이런 걸로 떠주잖아요 딱 떠주면은 이게 그대로 붙어가지고 잡힐 듯말듯밀듯말듯 잡힐 듯말 듯이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저만 신기하나요? 이거? 음. 진짜 쫀득 찐득찐득한 어 이게 그 퍼지? 퍼지랑 허쉬 그런 아이스크림 보면 좀, 엄청 찐득하잖아요 진짜 딱그 맛이에요 이렇게 베어 물면은 이빨 자국까지 남을 정도로 진짜 찐득찐득해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한 맛이 압축돼 있어가지고 진짜 나는 진짜 완전 초코에 미친 사랑이다 나는 초코를 너무 좋아하고 난 진한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은 진짜 천국을 경험하게 될것 같습니다 실제 터키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는 셀럽인가? 셀럽? 셀럽? 셀럽? 여기 밑에 적어 놓을게요 까먹어 가지고 이거라는 그 재료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체할 걸로 이제 전분을 이용을 했는데 옥수수 전분 말고 감자 전분 같은 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옥수수 전분은 이제 얼리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제 전분이 원래 걸쭉 걸쭉 질척 질척한데 차가우면 이게 끊어지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옥수수 전분 말고 다른 전분 사용하시면 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조금 뽀글뽀글 끓기 시작하면 은 바로 이제 원한 그 원래 만들려던 농도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좀더 지나면 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푸석푸석해지고 전분이 너무... 돼가지고 약간 가루가 씹히는 듯한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불 뽀글뽀글 끓 시작하면 잘 받다가 어? 이상태야 하면은 바로 불을 끄고 더 뜨거운 거 담을 수 있는 통에다가 옮겨주시고 거기서 좀 식은 다음에 냉동실에 바로 직행해가지고 하루정도 있다가 드시면 딱 좋습니다. 네 오늘은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이렇게 갖고 놀 수도 있는 터키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에 영상 해봐요 안녕